연재씨! 연재씨! 오랜만에! <웃음> <웃음> 기본 카메라 공포증 얼굴 부수지 마. 필터 넣은 거야? <웃음> 아니, 그런 거 없어. 근데 아, <웃음> 기카로조잘 조지... 나온다니까? 이게? 어, <웃음> 아, 여기다. 오, 엄청 크다. 오. 포지티브 랩. 진짜 멋있다. 깜짝 놀랐네. 오, 엄청 커요. 생각했던 거보다. 내부도 <웃음> 굉장히 넓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벽 쪽을 꾸며놨어요. <웃음> 뭐먹을까 소간도 맛있겠다. 다크쇼콜라랑 뉴욕 치즈게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이랑요. 네. 아이스 카페라테 카페. 원래는 키오스크로 하는데 얘는 그냥 일반 얘는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기계고요. 음료는 아메리카노랑 라떼만 저희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오늘의 커피랑 나만의 커피 그래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직원 같은데, 다 <웃음> 아까 설명도 그거 <좋아>, 따라하기. 옷에 <웃음> 외워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얼굴 분석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계속 몰트 나온다. 구운 보리 아몬드, 그니까. 이거 놓 벨벳 화이트래, 자몽 홍차.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선택 확정을 하고 결제를 하면 은 저기로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음료를 내려줍니다. 제가 먼저인가? 제가 먼저. 야, 쳐, 어. 어. 귀여워, 근데. 야, 이거 좀 신기하다. 오. 근데 얘는한 일이 컵 하나 갖다 두고 끝이었 너무 구박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 일도 안했다 이봐, 이봐. 열일하잖아. 대박. 아일로 나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라떼. 아이스 라떼고, 이거는 아메리카노예요. 어, 내가 좋아하는 간 얼음이야. 이거 배운 사람이야. 맞아. 바 나와. <웃음> 공중 모양 시키지 말라 나와. 오케이. 완전 꾸덕이야. 맛있다? 응, 음, 응, 음, 맛있다. 정현재 가면서 못 믿어. 뭐지? <웃음> 이렇게 영상미는 진짜 이쁜데, 천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엄청 예뻐요. 자랑타임 자랑타임 생일선물로 사줬던 자자자. 입생 신상 쿠션이죠 어, 파우치 공개해주세요 저 파우치 안 들고 다녀가지고말하줘 아. <웃음> 아. <웃음> 깨끗하게 닦아서 가볼까요? <감을 웃음> 음. 커버력은 괜찮크업데 음. 촉촉해 음. 음. 이거 내케르거 제가 선물해줬던 거를 갖고 다니네요 이거 색깔 예뻐 그리고 지속력도 괜찮은 거 음. 이것만 바르고 있어요 요렇게? 저는 요즘 헤라 씁니다. 근데 완전 매트 타입이라 가지고 완전 가볍고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유지력도 엄청 좋아아 진짜? 헤라와 입생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화장을 지우려고 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진짜 앞머리가 답이 없어요. 그 제가 오늘 열 헤어롤 이걸 샀었는데 보조 배터리로 한 꽂아놓으면은 좀 뜨뜻해지거든요. 그때 앞머리로 말아놓으면은 생각보다 자리가 조금 잡히긴 해요. 그리고 친구가 마스카라 했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디 거냐 물어보니까 페리페라 거라 그러더라고요. 볼륨으로 샀는데 지금 마스카라는 사실 그거밖에 안 해줬어요. 에뛰드 픽서 블랙. 근데 이거 한번 볼륨 써볼게요. 지금 속눈썹은 조금 많이 처졌다. 근 지금 화장도 거의 다 지워졌어요. 확실히 볼륨이라 그런지 엄청 풍성하게 벌리긴 하네요. 오! 차이! 이 아이라인 지워진 건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뭉침이 별로 없어요. 음, 괜찮은데 한번 날 잡고 써봐야겠어요. 이거. 마스카라 사는 김에 이 린제이 모델링 팩도 같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컬 픽스 제가 항상 쓰는 컬 픽스로 마스카라는 지워줄 거고요. 페리페라도 이런 약간 전용 리무버로 지워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안 지워져서 이 에뛰드 컬 픽스 리무버가 약간 만능이에요. 진짜 다잘 지워줘요. 세수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클렌징 워터로 닦아. 내고 쓰는데 이거는 리틀 머메이드 디스 이즈 프린세스 클렌징 워터. 진짜 금방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워터 타입이라? 근데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있고 떨궈가지고 뚜껑이 분해돼서 이렇게 똑딱똑딱이로 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열다가 떨쳤는데 진짜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봉으로 <웃음> 이렇게 막아서 쓰고 있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바로 바닥에 떨쳤는데 없어졌어요. 제 방에서 잃어버렸어요. 엄청 촉촉하고 잘 닦여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한 병을 다 비우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잘줬었어요 세안을 마치고 왔고요. 아까 올리브영에서 산요오 린제이 쿨티트리 모델링 마스크 컵팩 이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틱톡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완전 1kg? 이런 사이즈로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진짜 막 댓글도 막다 좋다 그래서 우선 1회용으로 사봤어요. 근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푼하고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푼으로 물을 한 7-8스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시선은 사실 안 보여요. 어디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접기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팩 바르는 거? 이걸로 먼저 해줄게요. 섞었습니다. 이건 근데 어, 야, 엄청 되게 두껍게들 바르던데? 어? 긁른것 같은데? 이걸 제가 과연... 떼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어 아, 따가워. 얼음물로 하면 효과가 좀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응, 근데 나름. <웃음> 이마 왜 이래, 형. 이모 어떡하냐, 이마. 이거 그냥 뗄걸 그랬나? 눌러, 눌러. 꾹꾹 누르면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네 이렇게 한 15분, 20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안은 생각보다 엄청 촉촉한 느낌이 있고요. 겉은 이렇게 다 굳었습니다. 우선 뒤처리는 나중에 생각하고 조 가루가 답이 없긴 한데 이렇게 너무 얇게 붙은데 이런 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떼지? 이거 그냥 다 긁어서 떼면 되나요? 너무 안 떨어지는 거는 그냥 물로 이렇게 조금 하니까 바로 다 떨어졌어요. 근데 피부 결이 달라요. 진짜 막 맨들맨들 보송보송해요. 솔직히 좀 귀찮긴 한데 이거 좋아요. 귀초는 요즘 이즈엔트리 거 이거 선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토너여서 약간 수분감 위주로 채울 수 있는 건데 약간 콧물 같은? 이건 요런 제형이에요. 점성이 살짝 있는 소량으로도 얼굴에 다 바를 수 있어요. 솜에서 얘가 다시 다 뱉어져 나오는? 이거 꽤 오래 썼는데 아직도 요만큼밖에안 썼어요. 진짜 소량씩밖에 안 쓰니까. 에센스도 이즈엔트리 히알루론산 워터 에센스 고농도 수분 에센스 점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즘은 좀 건조해가지고 오늘같이 바람 많이 맞은 날은 이즈엔트리 꼭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엔트리 히알루론산 아쿠아 젤크림. 크림이 진짜 진짜 좋았어요. 진짜 열심히 썼어요. 벌써 여기 절반 넘게 썼거든요. 소량으로만 발라도 얼굴 전체가 다 수분감을 줄수 있거든요. 바를 때는 일반 젤타입처럼 엄청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보송하다 해야 되나? 매끈맨들 약간 요렇게 마무리가 돼요. 흡수력이 진짜 빨라요 얼굴에 뭐 바르고 끈적이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쓰실 것 같고 혹은 채워주는데 겉만 약간 흡수가 싹 되는? 말하면서 바르고 근데 벌써 흡수됐어요 더 끈적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일단 이렇게 저의 간단한 나이트 케어를 해봤습니다 전또 다음에 좋은 제품들과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